자,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스, 인스턴스, 이 객체지향의 핵심적인 개념을 충분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실용적인 사례에 적용을 좀 해보면서 복습도 좀 해보고 예. 또 각각의 개념들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우리가 그 뭐랄까요 내면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객체지향 수업의 선행학습으로 제가 추천해드렸던 자바 메소드 수업이 있거든요. 자,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메소드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예제는 메소드만 적용한 예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객체장, 즉, 클래스 또 인스턴스를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AccountingApp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의 내용을 아까 카피온 어, 예제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존의 예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물건을 팔 때마다 물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그러면 그 만원만 손님한테 받으면 안 되고요 손님한테 그 만원의 10%인 다시 말해서 곱하기 0.1을 한간만큼의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손님 대신에 정부에다가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또 손님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합계금액을 알려주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해주는 예제입니다. 예, 그런 코드예요. 자, 저 자세한 자 설명이 필요하시면 메소드 수업에서 좀더 꼼꼼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메소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고 이것만 좀 바꿀게요. 자, 기존의 메소드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만원이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저는 여기다가 세팅하는 것보다는 메인 메소드 안에서 만원이라고 세팅하는 게 더, 어, 실용적인, 더 의미에 맞는 코드인 것 같아서 이것만 조금 수정했습니다. 즉, 우리가 만원이라고 하는, 예, value of supply는 공급가액이란 뜻이에요. 물건의 실제 가격. 예. 그럼 이제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고, 그리고 get VA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 거기에 10%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수 있고 그리고 getTotal을 하게 되면 공급과 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을 알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한 저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취지에 상관없는 다른 변수와 메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1억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코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우리 뭐하고 싶어져요? 정리정돈 하고 싶어지겠죠? 정리정돈의 핵심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이 클래스 안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변수들 그리고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것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인 것이 뭐다? 클래스다. 자, 그래서 저는 accounting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ccounting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저 클래스에다가 음, 부가가치세와 연관된 코드들만을 컷해서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런 부가가치사랑 관련 없는 변수나 메소드가 있다 쳤을 때 저런 주석들은 이제 없애, 없어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value of supply는 어디가 있어요? accounting class의 static이니까 클래스 변수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역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은 우리가 이 getTotal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뭐랄까 흔한 이름일 수 있잖아요. 뭐 총계를 구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 작업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앞에 account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명시하는 걸 통해서 이 getTotal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회계와 관련된 메소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 메소드를 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이 어카운팅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의 getTotal이 속할 수 있기 때문에 getTotal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가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소속되는 걸 통해서 공존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대박 기능. 자, 여기서 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 추천을 해주잖아요. 서제스트를 해주는데 여기서 원하는 메소드를 선택해서 엔터 치면 자동 완성된단 말이죠. 즉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에디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축복들을 <웃음> 예,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서로 연관된 메소드와 변수를 모아서 이름을 붙여서 정리정돈하는 방법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단정해진다는 라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